Hey! 잘지네어요모두 보고 싶었어 리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g o 이불속에서 g 고잉. o i 잉은언제나너에게 g o i n 안내면 진거 안내면 진거 아, 그 <웃음> 하이 발 포라도 리투빈나 나고 이바이보이바이보 아 역시 노리터 팀이 돌아왔어. 오, 와. 아, 아, 처, 처음에 크게 가야죠. 배팅을 아, 할땐 인생을 걸어. 홈그라운 와. 어이 친구 통이 큰 친구네. 아 그렇지 그렇지. <웃음> 내가 또한 통이야. 에야 순식간에 다 없어졌어. 너받시 통이 몇이야? 어! 오. 오 위험해 위험해 <웃음> 진짜 위험한 게보였죠아 <웃음> 아까 위험했어 그대로. 어. 야나 사진 못 했어.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야, 웃음> <웃음> 안녕은 <웃음> 하이 중국어로 미하오. 안녕은 하이 중국어로 미하오. 너희들 누구니? <웃음> 영어로 하, 우리는 <웃음> 하이미하오야. 하이 <웃음> 하이 여기는 우리 놀이터란 말이야. <웃음> 미안하지만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찌질하게 놀이터 가지고 그러지 마. 야 애들 들어. 야 이게 뭐냐? 야 이게 뭐냐? 나... 나... 너 찌질이 랑있냐 지금? 어, 찌질이. <웃음> 우리 구역에 왜온 거야? 여기 어, 우리 놀이터, 어, 어, 어. 내가 놀이터 킹이거든. 놀킹. 미안해. 야, 너네 무리 중에 얘가 킹이야? 아? 야, 얘 뭐야? 깡패드 어, 아, 왔어, 깡패드. <웃음> 야, 진짜 잘 아, 모여서. 진짜 잘 모여서. 야, 미안해. 건달인 줄알았너 어쨌든, 왜 들어온 거야? 여기 들어오긴 우리 같이 놀이터 킹이 야, 어, 왔어! 아, 바이네 너네 너나 알아? 알잖아 어저께 아이스크림 같이 먹었잖아 뭔 <웃음> 소리 야 어제 두바이에서 왔는데 야, 무슨 두이야 무슨 맥주, 야, 두바이지 두바이지 구자원인이야, 두바이에서 왔는 두바이 아니니? 자원이야 두바이에서 오는 너몇 살인데 맥주만 사탕을 먹고 있어 너네는 핸드폰도 없지? 난 핸드폰도 있다 뭐야 <웃음> 어, 저거 뭐야 뭐야? <웃음> 승관이가 한순간이랬어 그거 승관. 아무튼 오늘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응 음. <웃음> <웃음> <웃음> 재밌게 놀면 어, 되는 에이, 거 아니야? 야 우리 에이, 옛날에 그즐겼던 그런 놀이터를 한번 해볼까? 놀이에서뭐 했던 그냥 거 그냥 어렸을때뭐 했어? 한국에나 잘 몰라. 우리 아, 어렸을때 여기서 뭐 얼음 땡도 있고 어, 경찰가도야 아, 얼음 땡이 뭐야? 얼음 불이지? 얼음 불 얼음 어, 땡이야. 얼음 불이 야 얼음 불이 뭐야? 얼음불이 제주도민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얼음 불이었지 않습니까? 제주시 <웃음> 일도동에 <웃음> 거주하셨던 분들 그래서 얼음 땡이지. 어, <웃음> <웃음> 카들라 봤다! 카메라 다 <웃음> 50만원! 그 50만원! 아니야 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뭐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 0만탈 50만원! 지0만원 50만원! 5 0지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 0만 탈출 0만원5탈만원 50만원! 50만원! 만원 50만원! 5만원5이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아니야. 그때 그래 줄출이야 아니야. 나는 수스탈타이추너어 스타일? 스타 뭐야? 스포탈 어, 경도 어. 알지 경도? 경도 알지. 내도 알지. 너희 알지. 나무 타기 안 했어? 야, 나무를. 중국에서는 뭐 했어? 야, 중국에서는 뭐 했어 우리 뭐 했지? 우리 터에서 비보잉 했 혹시? 아, 그때 못쏠 했지. 놀이터에서막 부신 탓탓 탓탓 거. 나무 나무 판자 때리면서 탁탁탁탁.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너네 비석 던지기 알아? 비석 던지기? 그건 너무 오래되지 않냐? <목소리> <목소리> 비석 던지기가 대본에 <대부분이> 있었어. 비석 던지를 내가 비석 던지기를 때네. 아그 아니 나 <목소리> 아, 했어. 나는 했어. 비치 그거 아니야? 머리 올리고 이렇게 그래, 그래. 가슴. <목소리> 아니,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이거 아니야? 오 맞아. 비석 던지기를 한다. 누군가 이렇게 이렇게 가슴에 얹어막 이러면서 떨어뜨려. 여기 를 떨어뜨려서 맞으면 이기면. 아무튼 수아 형은 뭐 했어? L A 에서? 우리도 탈출이랑 비슷한 거있어고 어. 뭔데 그이름 영어로 로리, 있어? 이름이? 영어, 아웃사이드? 이래. 몰라. 이름으로 웨이너 LA에서 안 살았지? LA 살았어. 어, LA에서 살았어. 야. LA에서 살았어. l a 안 살았지? 그. 야, 그 깡통차기. 아, 깡통차기. 근데 나 짜증나는 게왜 너네만 사탕 먹어? 짜증나면 네가으을 사는 거야. 사온 거, 거, 거 아니잖아. 우리 엄마꺼 용돈도 아. 사온 거야. 얘 사촌이 형 새우디 쓴거 아니야. 그게 누구야? 뭐야? 게야 누구야? 야, 사촌이 형새우쓴거 아니야. 누 자꾸 와이파이 끊기는 애 아니야? 야, 우리 집 와이파이 잘 돼. 너좀잘 사나? 야, 너 핸드폰 있냐? I love you. 신고하면 안 느려? 야 볼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야 볼펜 나와, 볼펜 나와, 우와 우와 우와 볼펜이 나와 그래서 게임은 뭐 할건데 탈출나 파할래? 첫 게임을 탈출로 하자 그러면 탈출 규칙을 좀 정하자 술래 한 명이지? 어한 명이 있고 한 명, 한명 이게 우리 다 달았, 어 달랐을 거야 어렸을 때어 탈출구를 정할 거야 어 탈출 그러고 정하고 그 다음에 술래를 정할 거야 어음 술래는 그 탈출로 빠져나가는 나머지 애들을 막아야 되는 거야 잡아야 돼어 잡히면 그사람이 술래가 야 술래는 눈을, 눈을 가리나? 너희 지옥 탈출. 아, 그 지옥 탈출. 탈출. 너무 탈출. 위험해. 야, 눈을 안 가리면 어떻게 탈출하지? 순례는 내가 솔직히 <웃음> 탈출은 그래서 가리는 거야. 가리 탈출은 <웃음> 눈을 안 가리면 다 잡히지. <웃음> 탈출은 <웃음> 눈을 <웃음> 가야 돼. <돼요. 근데 웃음> 눈 가리면 너무 위험하지 않아? 뛰는 게안 <웃음> 되는 거야. 대신. 야, 그 아이템이 있어. 눈을 3초 동안 뗄수 있는 게3번 있고 어, 이게 이렇게 맞아, 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은 순례 아닌 사람들은 뭐 움직일 수 있는 건가? 계속 움직일 수 있어. 탈출. 처부터 음 제대로 정리해 볼까? 일 술래는 한, 한 명에 그리고 그 술래를 위해서 걸어 주자. 그래 다치니까. 막 엄청 뛰지 말자. 그리고 술래 때리고 도망치기 하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니까 오케이. 때리는 거 아니더라도 약간 건드는 느낌은 괜찮아? 너의 건드는 어떤 어떤 던데 <웃음> 나의 건드는 어디 에긁어준다던가 아이 정도? 이 간질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터치는 하지 말고 터치 앞에서 깐족은 할까요? 가능하다고 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옛날에 술래 네, 많이 해놨는데 <웃음> 아, 알랄랄라 깐족은 알랄랄라 아, 하는 거야 오케 깐족은 알랄랄라다 아, 알랄랄랄랄라 알라라라라 아, 술래는 어떻게 정할 거야 자 이제? 술래는 지금 정할 거야 눈치 질? 게임 1 2 4안 나오시고 가위요위 디너슬래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더 재밌게 하려면 술래가 끝까지 다못 잡으면 술래가 벌칙을 받고 이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동안 그 술래를 못 벗어나는 사람도 벌칙을 받고 내기하자 어, 내기! 하자, 내기. 내기 하자. 좋아 <목소리> 좋아 나 내기! 근데 어쨌든 술래가 로테이션 바뀌잖아 잡히면 로테이션 돌아서 순한 사람이 그래 밖에 나가서 커피 사오기 밖에 나가서 커피 사오기 근데! 근데! 스태프분들 거같야 근데 잠깐만 여기 스태프분들 거까지 다 사면 나엄마한 혼나는데 야 근데 첫날기 일단 첫반은 그냥 인디안밥으로가자아 그래 인디안밥으로 가자 그럼 가볍게야 인디안밥이 아니면 가벼울까? 그냥 <웃음> 카메라 앞에 <웃음> 엉덩이를 쓰자 카메라 앞에 이름 엉덩이 해야겠다. 이름 쓰기? 네. 엉덩이를 이름 쓰기로 하자. 하자 엉덩이 이름 쓰기 아. 자 야 근데 실륜도 되게 실룬으로 도와준다. 어야막티나면안 돼. 티나면다 아, 잡니다. 실룬인데눈뜬게 티가 난다. 어, 이러면 연기력이 좋아야 돼. 에. 거의 나 정도 돼요. 자, 진짜. 렉스야 파이팅! 파이 술래 잡아먹기 호무줄 뜯어먹기 말 호무질 뜯어먹기. 야 이거 어린애들이 하는 빼버기. 이거. 야, 이거기 고무아 먹기. 자, 탈출구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어 뭐야? 오야 와 진짜 너무 추억이다 앞에 안 보여 그냥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이구만 어. 자여기를 갔는데? 열레레레레레레레 랄레레 랄레레 랄레레 랄레레 랄레레 랄레레 랄레레 랄레레 랄레레 랄레레 랄레레 랄레레 랄레레 랄레레 랄레레 랄레레 랄레 어 정상 안 되니까 야가사하 탈출! 탈출 탈출 탈출 탈출 탈출 탈출 탈출 탈출 이렇게 산다고? 어, 어디 있어? 아 <웃음> <다> 어디 있어? <웃음> 야 진호야 왕눈이 세개 있어 어뭐 깜짝이야 왕눈이 <웃음> <막> <웃음> 1 2 3, 3 됐어 야야 진호야 어, 빨리 올라가 너는 너. 어 아니 왜 거길로 가? 왜 <웃음> 이렇게 어려운 데로 가 <웃음> <웃음> 어? 어? 도겸이 <웃음> 땅만 안 닿... <웃음> <안> 아, <웃음> <웃음> <웃음> 도겸이 <대박>. 스파이더맨인데? <웃음> 도겸이 스파이더맨이 <수많은> <웃음> 아, 아직 몇명 남았습니다 막론이 어? 두개 남았어 지금 제, 제 제, 제 아, 한번 남았어, 왕 눈이. 얘들아 룰을 바꿔야겠다7분 아, 네. 동안 하면서 사분 동안은 탈출을 못하기로한다 아, 네. 아, 와, 이거 야겠다 n o 야 d i 야 d i 야 반대쪽으로. d 야반대쪽으야 d i 야 d i 아이이야거기에서 천천히 가 천천히 니냐,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디노야 <웃음> <웃음>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그대로 그대로 앞으로 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그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카메라 욕심 보지 마! 돈으로도 찍고 있어 지금 엘레리 콜레리 부끄러워하면서 해야지 아 애기들 부끄러워해 아니 안 부끄러워하네 너무,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아 김민 뭐야? 올라가서 시작하면 된다 <목소리나> 유! 난, 난 애기 때 부끄러웠는데 유! 인승이 아, 부끄러웠어 어. 야 4분 동안 탈출 못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 시작! 김민규 각오 한마디 너 각오해 <웃음> 어어 잡히면 바로 그 자리에서 10초 있다가 술래 시작되는 거야 <웃음> 어 왕눈이. <웃음> 얘네, 얘네, 얘네 <웃음>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왕눈이 야너신경너무치나잖아 아, 밑에 확인하면서 가는건 뭐야 아니야 일로 와어땅 밟았어 쿱스+ 쿱스 슬레 아니야 일로 와어땅밟이면쓰야쿱수어 쿱스 슬래엔들스 플레스 엔레스 플레스 엔 자자, 자, 레 자자. 자자 플레스 거 끼고 플레스 엔레스 플레스 엔레스 플레레스 시작 quindi... oh. 아 여기 무서워. 이이야왕두왕두 아, 아, 야, 가봐! 이제 가봐! 왕이야이야 야, 야이야 <웃음> 야, 이야 <웃음> 10다야 에스쿱스 야 때리기 없게 e 때리없 없어 때리기 없어 u 니누야리기 없어 야 х 이거든 o l l 야자기 아니가 <웃음> 너무 무서워 막룬이할때눈 진짜 크라 막놀이 한테 눈은 진짜 크겠더라 <웃음> 왕크게더라면 탈락 <웃음> 오케이이제부터탈출할수 있어요 <웃음> 이제부터할수 있어? 네 <웃음> 그럼 나 여기 있으이 되잖아 여기 <웃음> 이형 오늘도 못 잡으면 맨날 바보 이리 듣는데 진짜 크겠이1 잡아 은 빨리 막이렇게잡은 거야? 이 <웃음> 형을 <웃음> <너는 웃음> <안 해서 재수> 잡혔어. 수용, 수용. <웃음> 와. 저형 겁이 없나 봐. 민야민규야민기 하나만, 별하나 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복들이 하나, 복들이 하나. 야, 쟤, <웃음> 야, 제 중국 무술. 민규야민규야 어? 벽돌 민규야, 민규야. 어? 하나만. 미안해. <웃음> <웃음> <웃음> 미안해, 얘들아나좀 <난> 갈게. 할려고 제, 제 저러다 불 받을 거야. 있어. 영야어 뭐야? 어야야 준영. 야 준영. 야, 야, 야 준이 무리수 크게 뒀다야. 어. 야 준이 무리수. 준이 무리이 지금 몇분 남았어요? <웃음> 3분 남았고 3분. 야 3분 남았대. 3분 하네. 3분 3분 칼을 먹고 싶... 시합이야. 왕눈이 아, 세개 있어. 시작. 왕눈이. 아. 어망했다. 아하. 왕눈이. <웃음> <막는이>. 왕눈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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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이야. 대박 이다 야,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거. 야, 다거 야, 이거. 야, 야, 이거. 이 야, 민구야 왕눈이 한번 남았나? 어 왕눈이 다 좋아! 자 <웃음> 왕눈이 없어? 왕눈이 없어? 왕눈이 없으면 재밌지이분 나와요, 분분나와 준비 시작! 아미쳤 <웃음> <탈출! 웃음> <웃음> 탈출 아야 조슈아 뛴다 조슈아 뛴다 어디 어디 어디 탈출, 탈출 못해도 지는 거 아니지 아니+ 아니야. 어... 어? 야 아니야 빠... 뭐 어? 어? 탈출 안돼야저 손목이 뭐 어쩔것네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초 너+ 너+ 너+ 너+ 너+ 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월루리 월로리+ 월루리 월로리+ 월로리+ 월리 월로리+ 안 돼! 리 월로리+ 월로리+ 월로리+ 10초! 월로리+ 10초! 10초! 아, 10초! 10초! 월로리+ 월로리+ 월로리+ 월로리+ 10초 아, 야, 야, 야, 야. 명, 있어, 아, 10초 어? 끝나면 끝나. 10, 9, 8, 어가시는 게임을 위한 재밌게 뛰어가시억 게임을 위게는게임못하는게임 야, 진짜 못해. 아, 이번 는게임은민규게가졌으게임 다음 게임에서한재어게임한재어가시는한자밌한임한 팔에 치워 보이죠? 죽어요. <목소리> 자 여러분 척추 조심해 척추. 아, 사... 어, 네, 어, 세게, 세게 하지 마. 세게 하지 마. 세게 하지 마. 마지막 이거 찍은거 없어. 아 진짜 하지 마. 찍는 거 없어. 야이 올라가서 샀네. 야 빼자. 밭지 빼는 거 아니지만. 시작! 인디야밥 밥. 자 이제 집에 들어갈까? 원래 이시간쯤에 엄마가 와가지고 밥 먹으라고 김치찌개 어 된장찌개. 김학때찌와 대표 음식. 너희 어머니가 사주신 거야? 야 우리.. 엄마 어, 사줬어 우리 이것도 순서대로 정하자 뭐 순서 정해가지고 너네 이거 안 아, 야, 깨도리. 어, 알지? 나나콘? 가위바위보? 깨돌이! 난 깨돌이가 좋아 깨돌이 3마이나 알지 이긴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자 게하 먹고 싶은 거그래전 사실 가위가위보 계속 지면 계속 못 먹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한 명씩 빠지는 거 어때? 그래 가위바위보 빠지고 가위바위보 먹고 싶은 만큼! 가지기야 우리 먹을 때좀 편하게 아, 먹으면 안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은 팀을 나누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 팀에서 가져가자. 끼처럼어 <웃음> 어, 그럼 가지고 와야 뭐다 가지고 와야 되고. 되고 어, 이기는 그래, 바로 그래. 다 가져갑니다. 어. 어 무슨 게임 할래? 세 팀이야 지금. 인간제로 하자. 인간제로. 내가 여기 팀한테 이제 <웃음> 하나 둘셋 타면 이제 이렇게. 이런 어. 움하면 움찔하면 어. 이제 이팀이 팀이 기긴다어 그래 그럼 개인적으로가 얘그 하면 쫄 아예, 개인 그래. 그래. 어. 아예, 아예 개인적으로 가서. 아예 개인적으로. 이긴 사람은 이거 가져. 고 나와. 먹어. 먹어. 여기서 먹어. 좋아. 아자자 개인전이야. 자 우리 명 하나 둘셋셋와다 네? 갖고 싶치즈 먹을 거이가 그냥 다먹 어, 야, 깨들 어, 다 먹는다. 양심 있어. 양심 있어야지. 아니, 아니, 아니, 근데 그것조차 당신의 마음이. 야, 그래. 아. 야, 야, 그것을 그것을 좋아해. 좋아해. 진짜 안좋마음해 근데 가져고다 먹어야 돼. 하나 둘셋 넷. 하나, 둘, 셋! 둘, 셋, 아니 민망해, 민게 근데 이때 쯤 하나, 둘, 셋, 다섯! 뭐야? 왜 이렇게 안해 하나, 둘, 셋, 셋. 아, 제로 해... 하나, 둘, 셋, 둘! 와 하나, 둘, 셋, 셋! 짜야! 하나, 둘, 셋, 셋! 짜야! 여기 이거 상인같으세요? 아 야, 야, 너무 맛있다. 예 아, 무슨 맛이야? 안 처음 보는데 되게 정겨운 착해. 아하둘 셋. 둘. 이야아가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와 잠만 미안해 진짜 벌레가 있었어 내손가아 <목소리> 진짜 두개 등에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내 벌레? 와, 진짜로 내 벌레 털이 엄청 많아. 여기 깨소리 진짜 맛있다. 이겨서 먹어요. 다 일어나보자. 이거 깨돌이가 변했다. 야, 근데 맛있어. 그, 막그절로야 아, 깨돌이는 그게 맛있지. 그래? 오락하고 밑에 나오는 깨돌이. 삼0만 원. 아, 깨돌이가 맛있어. 아, 미니팩. 어. 탄만 자, 조시아, 하나, 둘, 셋. 어, 오케이 넘어가. 오, 오. 너가 얘기 안 했잖아. 아니,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아니 이야 나야 나야 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 나이스. <웃음> <웃음> 너이 <너무> 이거. <안 웃음> 하나, 둘, 셋, 네명 통한 과 거지. 아, 왜? 아, 그래. 아 물어본 거야. 아, 아, 아, 빨리, 빨리 해, 빨리 그러니까 해. 그러면은, 아홉 명 남고자, 지금. 제일 센스 아홉잖아. 하나, 둘, 셋. 하나. 어? 움찔했다. 움찔했어. 움찔했어, 두 명이야, 저거. 두 명이야, 움찔했어. 내가 좋은 그림이 아니야. 내가 확대 같아, 얘들아. 좋은 그림 아닌 거 같아. 하나, 둘, 셋, 제로. 좋았대요, 잘했어. 하나, 둘, 셋, 하나. 어, 인생이 담인지? 하나 둘셋 넷. 어! 둘, 셋 하나 둘셋 하나. 오. 아니, 여기 아니, 하나 하고. <몇> 이겼어. 이겼다. 오, 마지막 well, <몇 퍼도 historia> <봤어>, <PRIX street> 아, <몇�> 하나 어두개남았둘셋 <몇> 아, 하나. 오케이. 오ك. 오, 잘 돌렸어. 육명호. 아, 이제 몇명나왔어 야, 근데 이 마지막 양사람 제일 많겠는데? 받은 사람은 이쪽으로 오고. 안 받은 사람깔이구나 아, 나나콘좀 먹어볼까? 아, 맛있네. 나나 자리가 없잖아. 나나나나 나. 야 뒤로 차례 하나, 해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둘, 어? 와, 오, 잘다 하나, 셋, 하나. 하나. 생각, 억울했어.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하나 했어, <웃음> 뭐, 아니지, 아니지, 왜? 나있 <웃음> <정량이 웃음> 아니, 아, 하나, 둘, 셋, 둘. 세 <웃음> 하나, 아,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제로. 오케이. 아 쫀득이 먹고 많이 야 마지막 사람이다 들고 가야 돼다 먹어야 돼 알겠어 뭐야 <놀라> 진짜 다 먹어야 돼나눠는 거지 나눠줄 수도 있잖아 아니, 다 먹어야 돼 그럼 근영이 다 가져가서 우리 나눠주면 안 돼? 그래 <놀라> 아, 알겠어 내가 다로 나눠줄게 아 멋있다 나시 쫀득이 깨돌이 맛있어 나네네 나. 네? 나와봐요 지금 나나콜 나나 나나 나, 나 깨돌이 먹어보고 싶어 깨돌이 먹어야 하나 둘셋 여기 민규야 아 민규 아니 까있는거 먹을래 쫀득이 쫀득이 주 야, 깡통차기 다룰 이해했지? 아. 깡통차기가 술래 아, 한명 빼고 사람이 깡통을 빵 차. 아, 그러면 그 깡통을 주워와서 센터에 막센터꼭 치고. 아, 야, 이거 승관이가 제주도에서 많이 하던 거잖아. 어. 나 깡통차기 때문에 친구가 나 10시까지 잡아가지고. 그러니얘 진짜? <웃음> 얘가 그 무서운 친구들이 얘 가야 되는데 어, 못 가게. 되고, 다 잡고 가야지. 아, 아, 아, 근데 그때는 깡통차기가 아니라 축구공 축구공 아, 아, 우리도 축구공을 아, 했어. 축구공을 아 했어. 아 축구공을 치면은 이렇게. 내가 여기로 숨으면은 내가 뒤로 이렇게 걸어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때 동안 다 숨고 딱 찍은 다음에 다 찾는 거야. 그럼 찾으면 우지 뚝딱.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우지 저기 뒤에 나무 뒤에 뚝딱. 맞아 맞아, 맞아. 어, 꽃이 저기서 뚝딱. 이렇게다가 저기 한 끼는 한 끼. 어한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뭐 수양이 바로 옆에서 숨다가 내가 여기 가는데 먼저 다시 어, 차버리면 맞아, 맞아. 다시 다시 불려나. 다 풀려라. 어. 그러니까 경찰과 도둑인데 어. 이게 감옥이라는 어. 매개체인 어. 거야, 그러니까. 바닥 뭐, 밟고, 밟고, 밟고 이런 거다 되는 거지? 어, 되는 어. 거지. 근데 이게 숨어있어야 돼, 만약 움직일 수되는데 <있, 웃음> 아. 이게 술래, 술래가 눈만 보고 쟤 분간되면 아. 찍을 수 있어. 그거 아, 어? 오늘 술래 풀릴 때까지 아, 못 가는 거야. 한면 술래 걸려서 못, 못 끝나면 제못 가는 거야. 아, 그래, 뭐야 끝날 때까지 하네, 어. 우리 옛날에. 제못 가는 거야, 아. 승관이처럼. <웃음> 어렸을 때 이런 게 진짜 맛있어 아 있어요. 진짜 근데 추억의 과자다 아, 아, 진짜 와 이거 나딱 생각났어 책상 안쪽에 알지, 알지. 책상 안쪽에 이렇게 넣어놔맞아나나학분 진짜 좋아했어 근데 이거를 진짜 잘 잡아내시는 민수 선생님이 있어 아니야 나머지 선생님들이 그래. 안 잡아내주시는 거야 선생님들이 진짜 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릴 학교에서 학교 학교 그거 먹는 게 잘못된 맞아. 거야 네, 맞아. 아, 맞아 진짜 나빴다 <웃음> 선생님 어. 얘기 어. 들어봐 재밌는 얘긴데 너네 왜 그렇게 자꾸 잡아먹어? 선생님들이 고생하셨을 생각에 눈물의 앞을 가려 뭔데 뭔데? <웃음> 안 좋아. 안, <웃음> 안 좋은 랜드이잖아. 형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자면 응. 우리 집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잖아. 야. 뭐 적당히 먹었으면 저희 게임 맞아, 한번 드셔야지. 이제 먹으면 돼. 가자 <웃음> 그래. 알여야. 근데 깡통 어디 있어? 깡통 여기. 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말아 난 너의 비타민!